그 1번이라고 하면 되나요? 아니면 그냥 내용을 다 읽어줘야 되나요? 내용 다 읽어주시면 되나요? 3연승으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. 소감은? 음.. 일단 3연승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음.. 근데 아직 세판이 남아있어가지고 음.. 인생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.. 기분은 좋은데 음.. 좀더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. 네 오늘 야라가스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? 음.. 평소에 야라가스의 자신도 있었고요. 그리고 뱀픽적으로 미드 야라가스도 또 돌릴 수 있어가지고, 뱀픽적으로 좀 이득 보게 하려고 좀 야라가스를 하게 된것 같아요. 그 비언딜 경기가 별로 없었는데, 개인적으로 비언딜 챔피언 활용을 잘한다고 생각하나. 음, 비언딜 활용을요, 음, 제가 숙련도가 있는 비언딜이고, 숙련도가 없는 비언딜이 있는데, 음, 개인적으로 자신 있는 거는, 자신있는 챔피언이 좀 있는데 그 챔피언은 제가 그래도 괜찮게 잘한다 생각하고요. 좀 중위권 미드라이너들 보다는 그래서 좀 자신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에 킬 먹기 전까지 킬에 대한 갈망을 하셨는지 음 그렇게 제가 1킬 0대 7헛인가? 아무튼 그렇게 끝났는데 어 그렇게 킬에 대한 갈망은 없었고요. 저희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희 그냥 딱히 뭐 무리해도 무리해도 안되는 사... 뭐랬듯 무리 안해도 이기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무리 안해도 팀이 이기고 있어가지고 그냥 천천히 운영했던 것 같아요 음식이나 컨디션 조절은 괜찮은가 그리고 아픈데는 없는지 음, 음식이나 일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니저님이랑 매니저들, 매니저분이 되게 잘 챙겨주시고, 막 요리도 막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는 진짜 잘 먹고 있고요. 음,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크림 하면서 뭐 쉬는 시간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음.. 문제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픈 데는 어~ 여기가 되게 연습실이 되게 조금 좁아요. 그래서 좀 많아서 사람이 그래서 좀 더운 거 빼고는 좀 별로 <웃음>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한국 돌아간다면 가장 먹고 싶은 건 무엇인가? 음, 가장 먹고 싶은 거는, 어,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, 음, 먹는다면 약간 <웃음> 서방 가서 참치 오차가 하나 먹고 싶네요, 네. 4일 정도 휴식을 취하게 됐다. 경기력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? 음, 경기력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, 어, 뭐 상대적인 거라 그렇게 막 보완해야 될 점은 그냥 서로가 그냥 잘하고 실수 안 하는 거 밖에 없는 것 같고요. 음, 그리고, 해보고 싶은 것은, 뭐, 비원딜, 다른, 시도? 연습? 그 정도인 것 같고요. 뭐, 원딜은 워낙 좀 많이 해놨어가지고, 비원딜 시도를 좀더 해놓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콜이 조용했는데, 경기 중반에 이겼다는 확신이 생겼나? 어, 콜이, 뭐, 저는 그렇게 막, 음, 진짜 막, 필요한 얘기만 해가지고, 제가 콜이 없다 느껴질 수 있는데, 그래도 좀, 좀 필요한 코로 하는 것 같아서, 네. 제가 좀 말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. 집중하느 게임에. 네. 경기, 경기 중간에, 사실, 경기 중간에 이겼다는 생각이 들기보다 좀 초중반에 그냥, 음, 리, 좀 세주하니가 갱을 했는데 죽었잖아요. 그때 좀 승리, 아, 이거 이, 이 이긴 것 같은데? 약간 좀 생각된 것 같아요. 비언딜 메타, 뱀픽에선 혼선을 주는 픽을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, 오늘 야라스도 다른 라인으로 돌릴 가능성을 생각했는가 음 확실히 저희 오픽에 원디를 뽑고 서포트 그라스랑막할 생각도 했어요 그냥 아뭐라지막 미드 야소 쓰고 막 타바칼리 막 그렇게 뭐 진짜 여러가지를 돌릴 수 있었는데 그냥 근데 그냥 바통을야라스 쓰는 게 제일 좋아 보여서 야라스한 거고요 뭐 확실히 야라스 미드 정글도 상해경 야소 충분히 잘하고 테미도그라스 충분히 잘하니까 뭐탑 야소도 뭐 진짜 강 나오면 동화영도 가능하다 했고 그래서 뭐 충분한 홍턴을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선수들의 일화 자주 먹는 음식은? 일화? 일화가... 재밌는 이야기요? 어... 재밌는 이야기라... 음... 오늘... 어... 그렇게 막 재밌는 이야기 없는 것 같은데 저희 화장실 버튼이 있는데 화장실 버튼이 좀 세게 누르면 꾹 약간 아래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못 써요 근데 그걸 자꾸 세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좀좀못 썼던 타임이좀 있었어가지고 좀 자기 방까지 가서 쓰는 사람도 있었어가지고 그게 좀좀재밌있었던것 같아요 자주 먹는 음식은 음, 황글밥알이라고 황금밥알? 저희 그 프론트 분 매니저님께서 그거 캐리어에 싸주셔서 음,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맛있어요 볶음밥인데 되게 맛있어요 네 간편하고 2라운드 이만은 각오를 들려주세요 음, 저희가 1라운드 3연승, 뭐, 마지막 경기에 깔끔했는데, 1, 2경기엔 그렇게 깔끔하다는 생각을 안 들었어가지고, 음, 남은 3경기 2라운드 때는 훨씬 더 깔끔하고, 좋은 뱀픽으로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